단결의 신호라는 거죠. 좌파들은 이런 그 음습한 공작을 잘하기 때문에 우리 신동복 제도는 이러한 그 대간첩, 대택, 대책적인 측면에서 군사 전문가로서 한번 이런 좌파들의 문재인 일당들의 이런 동태를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한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예. 그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체에 대해서 지금 많이 그좀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늘 그 4.3 사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4.3 사건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그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 북한 그 당시 그 김일성 지령받은 그 남로당이 저질렁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폭동 반란이었는데, 이게 이번 4.3 사건 희생자 추념식에서 대통령이 가서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뭐 한, 한 행동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무지비하게 탄압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잖아요. 더 좋은 나라라는 게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북한과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서부터 스스로 나는 간첩이호에 증명한 겁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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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너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을 그냥 간첩로 대통령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저 다음 대선 때 이거 정말 철저히 검증이 됩니다.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저 간첩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저, 저, 통일혁명당 사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1968년에. 근데 1966년에 이 제주도로 무대를 해가지고 또 제주도하고 연계되네. 그제주도 애월 저, 저 해안이라고 있답니다 거기에서 한 거예요 여러 분을 왔다 갔다 하고 김일성이도 만나고 뭐 했는데 1968년 8월 20일에 다시 제주도에 북한 공작선이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 통일혁명당 당수 누구냐면 김종태라는 당수를 씻고발라 그러다가 이제,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그, 간첩이 무려 공작원 12명이 사살됐구먼요. 근데 이게 1968년이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 1980년 12월 2일에 남해도를 또 침투한 간첩선이 있었어요. 북한 무장 공작선이. 그거를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그 제가 객침시켰거든요 그때 간첩 공작원이 아홉 명이 타고 왔어요. 그세 명이 남해도에 상륙해가지고 육군 39사단 남해대대하고 교전을 끝내가지고 세 명이 그 사살했어요. 그런데 세 명을 사살하는 과정에 우리 중대장을 포함해가지고 세 명이 전사했다니까요. 그리고 해상으로 도망가는 그 북한 공작선을 제가 대마도 그 남방에서 아슬아슬하게 개침시켰어요 그래 니까 그 여섯 명이 이제 수장이되죠 여섯 명 도망가는 공작그만큼북한이 집요하게 그대남공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도 하고 있는데 간첩 잡아라는 국정원이 뭐 그다음에 김무사의 그 대공 수사 기능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잖아요 그게 간첩 천국이 된 겁니다 왜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간첩이 아니고는요 이런 정책이이었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어? 북한의 그 대남공작을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지금도 집요하게 공산화 어, 저, 저, 책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완전히 우리 스스로 무장해 제해 버렸지 않습니까 관첩이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왜? 제가 보기에는요 대통령 본인이 관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이라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다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첫째 6.25전쟁 때 230만 넘는 중국군을 참전시켜 가지고 국토를 유린하고 우리 국군과 민간을살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절로의 암묵과까지 진격한 자유통일의 기회를 날려버렸잖아요 누가 했느냐? 모태동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앞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택동을정행한다고 그랬습니다. 어? 민족 의 원수를. 그 다음에, 금년도 공산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축하를 문재인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용먹을것 같으니까 시시했는데, 중국, 그 인민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축하한다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자유통일을 방해하고, 어? 그런 나라를, 그때 공산당 그것도 창당을 축하할 수 있어요. 그 간첩이라는 이야기죠. 뭐 대중 산불약속, 사도 추가 배치라든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가입 문제라든가, 한미일 군사 동력 발전을 하지 않겠다. 산불약, 누가 중국이 요구하다, 요구하지도 요거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하는 거. 중국 좋은 일만 하는 거죠. 최근에 차이나타운 문제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이 물어보고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거 아니 지엽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통핵당 이야기 있죠 그 다음 김일성 해고로 있잖아요 김일성 어 우리나라 지금 저, 저 대행소집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 해고로 김일성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그렇게 적하하겠다는그 원형이잖아요 민족이 원형이고 그 다음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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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인권 유린의 현장이잖아요. 오일 경기장이. 그 거기에서 본인을 스스로 남측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남측 대통령. 응? 그러니까 정통정부는 북한 북한 정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간첩 대통령이라는 얘기야.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무수히 제기된 한 벌써 세 달이 다 돼가는데 본인의 출생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북한군 대자의 아들이다. 그 밝히라. 뭐, 정강욱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제기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는 간첩이니까, 이게,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도 안 해요. 그 고소 좋아하는 사람이. 조금 모욕받았다고 고소하고 하, 하지 않습니까? 안 돼. 고소도 못 하고 있어요. 명예훼손. 이거 당연히 명예훼손 고소해도 본인의 출생을